타투에게 빵야를 가르쳐볼게. 아유 가르쳐보는데 빵.. 타투 빵이할줄 알아.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아니 타투야! 빵! 빵이야! 하트야! 빵! 빵이야! 한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밑에서 선 a 는거 아침 b a 야 누워봐. 누워봐 빵이야, 이게 빵이야하 b 야 옳지, 옳지, 옳지. n 게 빵이야. 하 n 야 이게 이게 이게 빵이야. 알 아, n 이게 빵. b 지 잘했어. a b 일어나. 일어나 봐. n g 일어나 봐. 옳지. 일어나 나도야, 일어나. 죽으면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일어나 봐니 아니, 나니야 아니, 아니, 나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일어나봐 니 아니, 아니, 아 일어나 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개인기 있는데? 아, 이래서, 이래서 갑자기 구독자가 안오구나 애들 개인기가 없어서. 앉아. 앉아. 옳지. 앉아. 옳지. 손. 아니, 앉아. 서손 줘야지, 궁찌야. 손. 궁찌야. 아니, 일어나서 손을 주지 말라니까? 손. 옳지. 아니, 일어나지 말라니까. 탁찌야, 누워봐. 아니야, 탁찌야. 탁찌야. 타투, 누워봐. 누워. 누워. 누워봐. 옳지. 빵야. 빵. 빵야. 빵야. 빵야. 이게 빵야야. 타투야, 이게 빵. 타투야. 타야 아. 타투야. 타투야. 빵. 옳지. 이게 빵이야. 된 건가? 타투야. 누워봐. 누워. 누워봐. 아니야, 손 그만. 타투 아니 이쪽으로 와 얘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 쪽 타투야 이쪽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타투야 앉아 앉아 기다려 아우 단호하게 제스처를 해야지 방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단호하게 제스처를 하라고 알았어 단호하게. 앉아. 씨바 앉아. 오. 통했어. 손. 입. 옳지. 잘했어. 아우 잘했다. 아, 또 손. 옳지. 이쪽 손. 옳지. 또 입. 입. 옳지. 야, 이거 단호하니까 먹히네. <웃음> 아, 그동안 내가 단호하지 못했어? 다시. 누워봐! 누워봐! 파트야! 어디갔어? 누워봐! 유튜브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파트야, 근데 연기도 해야지. 파트야, 너는 이제부터 엄마가 너는 연기견으로 키울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배우가 될 거야. 알겠어? 어? 파트야, 알겠냐고. 개, 얘는 개 배우가 될 거예요 앞으로 연기도 이제 빵이야면 연기도 해야 돼 타투야 타투야 타투 일로 와 타투 빵이야 빵이야 타투야 빵이야 타투야 빵이야면 어떻어 타투 빵이야 빵이야 옳지 옳지 잘했다 잘했다 엎드려 엎드려 옳지 타투 빵이야 하트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아, 이야 으악! 지마정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봐봐! 사투야 엄마가 보여줄게! 봐봐! 사투야! 봐봐! 사투야! 봐봐! 엄마 봐봐! 사투야! 봐봐! 사투야! 사투야 봐봐! 사투야 봐봐! 타투야, 봐봐! 사투야! 봐봐. 엄마 봐봐! 엄마! 사투야 봐봐! 봐봐. 아니 건빵을 보지 말고 엄마를 봐봐! 그래. 네. 땅이야! 어어!